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아마 유튜브에서는 처음으로 리뷰하는 그런 생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주 멀리서 온 생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여곡절 끝에서 받아서 저도 엄청 궁금해 했던 그런 생선입니다. 포장 상태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서 왔고요. 이거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생선인지 맞춰보세요. 네 제빵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와이에서 양식한 제빵어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이 판매업체한테 좀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링크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따라 들어갔더니 이제 하와이에서 양식하는 업체 그 홈페이지예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날색이, 그 코비아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색이 정말 맛있거든요. 예전에 영상 제가 리뷰한 거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걸 이제 하와이안 캄파치라고 부르네요. 뭐 제가 또 검색해 보니까 뭐 코나 캄파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캄파치는 일본어죠. 이제 빵어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조금 이렇게 보면은 뭐 엠버잭 무슨 뭐 이렇게 이름이 있고 비가일랜드 코나에서 양식을 한다. 아 이런 설명이 이제 쭉 있고 아주 품질이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생제는 호르몬 없이 길러진다. 뭐 그리고 이제 제빵원의 영양가가 좋다 뭐 이런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맛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이제 골드피쉬라는 것을 키로에 3 7 0 0원에 구입을 했고요 요거 내장이 제거 된 상태로 3 7 0 0원 이에요 키로당 그래서 요거 한 2키로 짜리를 구매를 한 겁니다 이제 구입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 에 넣어 놓을 테니까 참고 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내장만 제거된 상태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오면서 숙성이 됐겠는데 제가 이제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4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르웨이 연어 있잖아요. 이제 연어가 오는 이제 그런 통관 절차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맛과 상태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음, 자, 그럼 빠르게 손질해 보도록 할게요. 제빵어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요 어, 손질하기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제 비닐 제거를 했고요 꼬리하고 대가리 잘라주고 대가리는 이제 구워먹으려고 이렇게 반을 쪼갠거예요 소금 간을 해서 이거를 좀 재워놓고 담마살 통미살이죠. 네. 칼을 이렇게 쓱 집어 넣었을 때 벌써 손에 기름기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포를 이제 뜨면은 배 모양을 좀 내장이 있었던 모양을 좀 보세요. 그 흑점줄전갱이 그 내장 모양처럼 둥글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그잿빵어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름이 엄청 흑점조전갱이처럼 엄청 납니다. 그렇죠? 내장 모양이 흑점조전갱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둥글고 굉장히 커요. 그 잿방어가 느낌이 약간 서걱서걱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갈비뼈 제거할 때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무르지 않고 단단한 느낌이 계속 있었고요. 썰어 보면그 느낌이 있거든요. 혈압력도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피를 하는데 손이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낀다던가 아니면 저렇게 해동지나 키친타올로 잡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탈피할 때는 이제 기름 지방층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탈피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살도 기름이 좋네요. 그리고 이제 가마 턱밑살 가마살인데 한 점이라도 더 어, 내려고 조각하듯이 이렇게 살 뼈를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껍질은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뼈를 따라서 이제 살만 살짝 분리해내면 이제 손질이 끝납니다. 아 그리고 이 가마살 여기에는 이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를 꼭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일반적인 방어하고 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래서 막 제거를 꼭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뱃살하고 이제 안쪽에 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질기기 때문에 칼집을 꼭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칼 들어가는 느낌이 생각보다 단단해요. 지금 한 4일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재빵어 특유의 그런 사걱함이라고 할까요? 뱃살도 길쭉하게 썰어줬습니다. 무르, 이렇게 칼질이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무르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그러니까 제빵은 확실히 숙성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등살 쪽이에요. 네, 이 간장은 지, 그 제가 만든 거라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회가 좀 미끌거려요. 기름기 때문에. 이 4일 정도 숙성한 건데도 이식감이 굉장히 서걱서걱하고 좋고 박수 칠 만큼 맛이 괜찮아요. 이 지방이 제대로 올라온 상태였어요. 지금 이제 뱃살 바로 윗부분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부위인데요. 이, 이 부위는 달아요. 달아. 그냥. 이 제빵어는 방어랑 다르게 비린맛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빵어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마시는 술은 백세주 30주년 뭐 그런 게나왔더라고요 어, 일반적인 백세주 보다는 환향 맛이 좀 덜하고 맛이 괜찮아요 자 턱밑살 가마살인데 요거는 뭐 이렇게 씹을때마다 기름이 쭉쭉 나와요 네, 기름이 입안에서 포텐터도 씹 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름이 막 과하지 않아요. 이 균형감이 아주 좋은 그런 음,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던 그런 제빵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삭아삭하고 서걱서걱거리는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아마 제빵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제말뜻이 금방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주문 시제 문자로 해야지 돼요 근데 약간 답답함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단 답이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중간에 진행 상황을 잘 몰라서요 뭔지 하는데 어느 순간 택배가 도착해 있어요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이런 점들은 좀 개선이 되게 했죠 네 이건 사이사이 혈압력이죠 전 이거는 좀 그냥 그렇습니다. 비리진 않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부위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제빵어 대가리 있었죠. 이거 구이한 거 그릴에서 구운 거고요. 보통 그릴에서 한 20분, 조금 더 하면 25분 정도 구우면은 한 요정도 노릇하게 구워집니다. 조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완전 고소해요. 지방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퍽퍽하지도 않고요. 아주 이게 맛이 고소한 맛이 기가 막혀요. 요거 네, 좀 정리를 하면은 내장이 제거 상태로 오니까 손질이 편리하고요. 어, 키로7만0천 원인데 원물로 따지면 한키로2만 원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본산 꺼려지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맛은. 숙점조정기행의 지방과 제빵의 식감이 잘 어우러진 그런 맛입니다. 요건 아주 자주 먹을 듯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